차량 오디오로 더 크게 마이크를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현재의 상태는 스마트폰하고 마이크하고 연결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구입시 제공되는 억스 케이블을 이용하셔서 마이크 억스 아웃 단자에 꽂아 주시고 차량 억스 단자에 꽂아 주시면 연결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기서 음악을 재생을 해주시면 마이크에서도 소리가 나오고 차량 스피커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차량 스피커에서만 사용을 하시려면 마이크 자체 음소거 기능인 fm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차량에서만 나오고요 더 크게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으시고 아, 아, 아. 사, 마이크 사운드는 굉장히 좋고요 보다 더 좋은 음질로 어, 노래를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정말 노래방을 가야 될 이유를 모를 정도로 아, 아, 아, 아. 사운드가 굉장히, 굉장히... 긴장합니다.